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브라질 모델 출신 저격수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다. 7일 데일리메일 등은 모델에서 저격수로 변신한 탈리타 두발레가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한 지 불과 3주 만이다. 탈리타는 우크라이나에서 저격수와 구조대원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연속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부대원과 분리된 채 불타는 벙커에 갇혀 있다가 전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격으로 폐쇄된 벙커 안에서 질식사했다고 가족이 전했다. 브라질에서 나고 자란 탈리토는 어릴 때부터 모델과 배우로 활동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에는 NGO에서 동물 구조 활동을 벌였다. 나중에는 전투에 관심을 갖게 돼 이라크 쿠르드 민병대 지원에 이슬람 국가와 맞서 싸웠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쿠르드 군대에서 저격수 훈련을 받은 영상, isis와의 전투를 담은 영상 등이 있다. 이번에도 전쟁을 지켜볼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고 한다. 여기서 그는 저격수 능력을 살려 진격하는 러시아군으로부터 우크라군을 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구조활동도 벌였다. 그가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한건 허르키우에 막 도착한 직후인 지난주 월요일이었다. 러시아군의 휴대폰 감시 때문에 대화를 길게 할수 없다며 잘했다는 안부를 전한 뒤로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가족은 탈리타가 인도주의 활동과 생명구조의 소명을 갖고 살아온 영웅이었다며 슬퍼했다.